요! 요요요요요요요 자, 재윤 씨. 네. 오늘 지금 저희가 이렇게 <웃음> 휠라 트레이을 입고 있는데 벌써 <웃음> 또 네. 뭔가 운동을 해야 될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아 그리고 사실 뭐 뒤에만 봐도 네. 오늘 뭐이 나와 있어요. 최근에 방영된 테니스 특집 보셨어요? 아나난 아, 내가 그 타구로 치는 줄 몰랐어요. 아, 어, 막찰 때마다 막 점프로 <웃음> 막 하고 막. 아, 아 테니스면 어, 참 음. 네, 슬픕니다. 혹시 네. 어떻게 타구 좀칠줄 알아요? 타구요? 뭐자또한탁구 하죠. 아김탁구요제 타구예요, 제탁구뭐 오늘 예상하는 여러분들의. 팀내 갖고 안은 음. 아, 어... 일단은 사실 팀맥. 약간 제가. 태영이 형이랑 지민이 형이 좀, 좀 합니다. 그렇죠 태영이가, 태영이가 좀좀 잘해요. 태영이가 그 인더숲에서도 많이 알려주고. 태영이가 좀 잘해요. 자, 그러니까. 그 네. <목소리> 오늘 달려라 강탄은 강사님의 탁구교실. 어, 탁구교실. 탁구교실. 어, 좋습니다. 제대로. 근데 모든 뭐, 우리는 제대로 하면 잘안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만 하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선생님을. 어, 아. 어 선생님이요? 어. 우리 네. 형 선생님에 대한 깔맞한 퀴즈를. 네, 선생님. 네, 네. 오늘 여러분을 가르쳐주실 유승님 선생님 몇 년도, 몇 년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셨습니다. 일단 이 2004년. 2004, 2004년. 2004년도 확실하잖아요. 네. 올림픽은 2004년 아닙니까? 2004, 2006. 맞아.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그리고 2002년 부산 시안게 와, 2000년. 2002년. 아또 부산. 역시 또 부산. 부산 아, 이거. 근데 말, 제가 부산에 뭐라고요? 아? 해동 배우리슛. 회전 회오리 네. 아 회전 회오리슛이네요. 아 뭔가 슛이 조금 이게 어감이 안 맞는데 그냥 회전 회오리까지만 하는 게 회전 <웃음> <거 같아. 웃음> 회오리. 네. 자 그러면 오늘 요 우리 금메달리스트 우리 선생님 유승민 선생님 한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자 네. 여러분 모셔봅시다. 탁국의 BTS라고 합니다. 정국이 <웃음> 정국이 가 한번 요 우리 무릎다탁 탑국의 BTS. 정국이. 아예 제무 씨 해주세요. 아, 자 탑국의 BTS. <웃음> 유승민 <웃음> 선생님을 모셔옵니다. <웃음> 와, 어 반갑습니다. 어우, 진짜 렸을때 너무 아유, 많이 데 오늘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네, 또 예, 잘 못하거든요. 못 고희가 진짜 정말 더럽게 못해요. 네, 네, 네. 네. 저희, 네. 저희가 구자 들어간 건다 못해요. 네. 네. 근데 아까 잠깐 봤는데 잘치시는데요어 네. 진짜요? 야, 네. 누가, 누가 쳤냐? 누가 쳤냐? 그 안에서 또잘 치는 친구들도 있고 과연 우리가 탁구는 잘할수 있을지 네. 네, 기대가 됩니다. 아. 네. 아. 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탁구를 잘할수 있게 선물을 먼저. 아, 진짜? 선물, 타쿠채를 바로. 네, 그래서 제가. 우와! 우와! 형제 치시는 차이와 조금 다르게 선수용으로 제가. 우와! 선수야! 아. 아니, 이거 돼지복의진주목거리 아닙니까? 니 아, 지금 타쿠가 이제 전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새는 어. 이제 쉐이크 핸드라고 해서 양면치도 아, 많이 쓰거든요. 쉐이크 핸드. 아, 네, 아, 쉐이크 핸드야. 햇츠 쉐이크. 이걸로 네. 이제 제가 다 준비를 해갖고. 오늘. <웃음> 아쉽게 함께 못한 슈가님 것까지도 잘 못했으니까. 다 아, 자, 여러분, 일단 장비는 <웃음> 선수급이거든요? 네, 네. 네. 장비는. 자, 이제 이걸로 얼마나. 원래 아, 장비가 중요한 거라서. 아, 뭐야, 여러분들. 모두 잘 못하는 게 아니라. 만 제일 좋은 걸로 해요. 그런데 고수든 하수든 장비면 꼭. 아, 제 선생님, 이거 그립감이 좀 다른데요, 이거? 선수. 선 보통. 야, 니네 왜 공동이냐? 이따 말씀드리긴 할 건데,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잡으셨을 거예요. 네, 네. 전혀 몰라서 이거는 이제 쉐이크 핸들로 이렇게 해서 요즘에 아 보통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네. 요즘에 이렇게 앞 뒷면을 이렇게 같이 치고 아 네. 네. 이거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돌려치는 단점이 있어서 네. 진혁 이렇게 잡는데 이렇게 잡 이렇게 잡는 법도 있나요? 잡는 거는 마음대로 잡아요. 아, 진짜요? 네. 이거 주먹 아니바요밥밥 품사. 이거 그거 자기가 아니에요? 네? 혹시 선생님 주걱으로도 가능하세요? 혹시 선생님 주걱으로도 가능하세요? <웃음> 어, 완전 할 거래야지 뭐 완전 가능할 거야. 뭐 초면에 너무 심한 건 어떤 거 주걱인지에 따라 좀 틀릴 것 같긴 한데 아, 웬만하면 역시. 조금 평평한 아, 면이면은 모든 걸다할수있어 거예요. 아, 할수 아, 아 오, 근데 주전으로도할수 있다는 게. 말씀드렸듯이 어. 전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이게 팬 홀더라고 해서 패을 어. 잡다라는 식으로 해서 패를 잡인데 이건 여기 뒷면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 아. 아 네. 뒷면 사용 안 돼요. 여기 뒷면을 왜 고무가 안 붙여져 있잖아요. 아. 그래서 뒷면을 사용할 수가 없고. 그러 이동 범위가좀더 넓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탁구계 공식 청소부 다 바닥을 쓸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이동 위에 많으니까. 아. 그리고 아. 이제, 요즘에 보편적으로 쓰는 게, 이제, 쉐이크 핸드. 음. 이제, 압수하듯이 잡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쉐이크 핸드인데, 이거는, 아. 이 앞면과 뒷면을 다 같이 쓸수 있어서, 아. 좀 더, 뭐랄까, 경제적으로 칠수 있는. 네. 아. 네. 어. 좀더 범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레인지가. 그 레인지가 줄어드는 건 아닌데, 네. 탁공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네. 이제, 그랬어요. 백핸드에서 공격이, 이제, 자유롭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패널드는, 이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백핸드가. 이제, 백핸드가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거고. 아. 그렇죠. 아. 이게 아. 좀 네. 불편하긴 해요. 네. 그래서, 네. 어. 오늘은 이제, 쉐이크핸드 라켓을 드렸지만 본인들 편안한 그립을 네. 잡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패널드와 쉐이크의 어떤 그 랠리를 가볍게 보여.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테니스도 얼마 전에 배우셨지만 기본은 포핸드니까. 아, 포핸드부터. 스타보다는 <웃음> 즐겼지. 오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너무 빠른데? 네, 이거 되게 천천히 하는 거고. 아 그래요? 네 지금 천천히 하는 있어요. 보통 탁구 선수님들이 몸풀 때 이런 식으로 하나요? 일단 이 고기가 너무 아픈데. 야 어지럽다. 야이고기 어. 아니 이걸 어, 어떻게 마요? 이게, 와, 이게, 나, 어, 이게 나, 이제 나. 포핸드 랠리랑 라고 치우상이에요. 아, 다이거 탁구 경기 보면 사람들 얼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웃음> 와, 대박이다. 와. 오. 오. 오. 와. 오, 네, 와. 와. 와, 와, 와. 오, 네트. 와, 이거 또 사면 또 사지. 아우, 저, 저, 울렁거리는데요. 이게 이제 포핸드고, 백핸드를 좀 보여주세요. 백핸드, 백핸드. 그러니까 이제 실크핸드는 바로 저렇게 나오면 되는 거고, 저 같은 패널들는 이제 이걸 꺾어야 돼가지고. 아. 와와 너무 빠르다. 와. 약간 너무 빠르다. 약간 저렴한 것 같기도 하고요. 땅땅 <농>, 땅. 땅. <농이> 아, <이제 농이> 탁구대는 작은데 저희가 반경이 <농이> <반격이 농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뭐 뒤에서도 이렇게 예를 들면 뒤에서도 이렇게 칠수 있고요. 되게 리듬 있다. 그러니까. 오 있지. 오. 오. 오. 오. 오. 오. 된다. 아, 네. 어, 내가 로망에 그린 그 스매싱이 지금 이 스매싱이었어. 빠 이거 아니죠? 아 저희한테 멋있는 거 보여주시면 오, 안 돼요? 와, 이거요? 와, 박구도 아, 아, 아, 네. 이, 어, 이게 나옵니다. 아, 아, 저희가 보여. 이제 포인트 드라이브라고 해서 이제 회전 주는 거. 아, 좋은 거. 회전해 아 방금 기본이었어요? 기본이었죠. 지아 이거 태인가 막대하번보구나 그렇지, 너만 가 보고. 안 돼. 우와. 이건 완전 다른 거야. 진짜 라이브다 이거. 아, 이거 내가 이제 많이 이거 어떻게 먹는 거가지 네. <웃음> 서비스도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상, 여기서 공을 그렇죠. 한 16cm 이상을 띄어야 돼요. 아, 려요 네. 판독이 들어갑니까? 좀덜 띄우면 판독까이심판 재량껏으로 <웃음> <제작권을> 딱봐요 <웃음> 근데 이거 서브 네. 올리고 나서 몸 숨기는 게 어떻게 들어가지 안 보여 주는 거예요. 너무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아, 진짜. <웃음> 네. 너좀 잘. 야, 너는 연세 됐다고 약간 네. 너무 극감되 음. 너무 정확히 어. 알고 계시는데 네. 어. 사실 이게 룰이 좀 바뀌었어요. <웃음> 아, 우리한테 멋신 거 보여주는 건데 서브권에 프리미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 그렇죠. 아무래도. 이걸로 해서 음. 왼팔로 맞는 면을 가리면 안 보이거든요. 이게 어떤 회전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놀이 바뀌어서 이제 왼 팔을 빼 줘야 돼요. 빼 줘야 아 돼요 이렇게 빼서 맞는면 상대한테 보여 줘야 돼. 아 이거 부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저희 선수들은 조금이라도 가리려고 여기서 서 몸으로. 몸으로 거의 네. 이렇게 치는데요? 거의 이렇게 치는데요? <웃음> 거의 이렇게. <웃음> <웃음> 너무 정확히 재현을 <제언을> 했어요. <웃음> 이렇게 해서 최대한 가려서 이게 서브도 그냥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 중심 이동을 보면 오른발로 갔다가 왼발로 갔다가 아. 오른 발로 갔다가 왼발로 갔다 아. <웃음> <웃음> <웃음> 네. <와. 야. 웃음> 이게 받아치지 <웃음> 이게 받아치지 <웃음> 아, 이런 거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보여주시면 아, 아, 안 되는데! 네. 뭐 어, 어, 아, <웃음> 아, 이런 거 보여주시면 아, 안는이거보주면안 아, 아, 아, 이런 거있잖 아, 아, 아, 이런 거보는 이런 거안 돼요. 아, 이런 거일중요데 아, 이런 거보여 이런 거는데 아, 이안는 아, 이게 제일 여안데 제일 약 아, 이게 제일 안이거는 그렇죠. 또 글로벌 우리가 또 탁구에서도 공을 예, 보여야 되니까 네. 탁구도 뭐 네트를 이렇게 있지만 굉장히 매너를 네. 지켜야 되고 존중을 해야 되는. 여기 진영 은 그런 것부터 배울 거거든요. 네. 이제 네. 제일 네. 좋아하고 네. 이제 막어 아, 아, 이런. 저는 상대방이 네. 물 마실 때 공격하는 거 좋아합니다. <웃음> <웃음> 물 마실 때 목적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웃음> 네. 그렇죠. 옷 색깔 나면 사실 옷이, 그렇죠. 자부 때는 옷이 이미 아, 이미 김씨와 이제 네. 다른 성씨로 나눠져 있거든요. 뭐 어, 진짜 저희가 이렇게 입을려고 네. 입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주된은 입었는데 오, 이렇게 됐네요. 어. 네. 교육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또 준비해 주신 게 있대요. 어, 진짜요? 아, 진짜요? 네. 아트병이요 팩트병. 어, 이거 무슨 쓰러... 아, 저 맞추는, 아, 맞추는 거. 야 팩트병이. <웃음> 네. <웃음> 제가 봤을 때는 정시에할수 있을 것 같아요. 동시에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오 와보세요, 와보세요. 왜? 와 보세요. 한번 와 보세요. 먼저 한번 시범을 한번 얼마나 오는지. 어, 제가 제가. 조야 이렇게 좋아다. 조 봐. 잠야만 조상석 씨못 하셔서 그러신 거 아니죠?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럴 수도 있네요. 연습로 아. <웃음> 한번 저거 맞춰 보세요집다고 <웃음> 아니 이거 그러니까 맞추는 거예요 그냥 맞추는 거. 비교를 아, 해 주는 아, 거야 맞추는 비교. 거 맞추는 아, 거 아, 비교대상. 아, 아, 맞추는 그러니까 어. 거야 맞추는 거야 맞추는 거야 맞추는 거야 맞추 거야 맞추는 거야 맞추는 것. 야 맞추는 거야 맞추는 거야 맞추는 거야 맞추는 거야 맞추는 거야 맞추는 거야 맞추는 거야 아. 아는 거야 거야 맞아는야 너무 아쉽다. 맞추는 거야 맞추는 거야 맞야이 거야 맞 거야 맞 거야 맞 거야 거야 거야 거야 아 역시 내동생내 형생 너무 잘해! 야 이거 떨어지어지는 열심히 가지고 네. 선수들이 네. 보통 이렇게 서브 훈련할 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 이렇게. 이런 훈련하는데 이건 좀 커요 사실 아, 보통 아, 아, 아. 아, 이제 공 조그만 거를 놔두고 여기다 맞추는 연습하거나 아, 어, 어, 진... 맞추는... 아니요 <웃음> 아니요 예.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서 못했다 못해서. 오, 오, 진짜. 네. 아니, 요 위를 맞추시는데 네. 아예이 밑에도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네. 사 네. 살짝 의심했습니다. 아, <웃음> 아 근데, 저 살짝 긴장을 했습니다. 아. 저희가 기본적인 랠리를 먼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서비스 네. 하는 방법. 뭐 이런 연습도 있다가 좀할 거고요. 어, 어. 서비스, 서비가 네. 서브, 서브. 아, 네. 네. 네. 재밌으실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아, 사과를, 오케이. 선창을 네. 하시면. 하시면 달려라 해주시면. 달려. 네. 두분라 해주시면 저희가 방탄하고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달려라. 둘, 셋. 달려라. 가자. 가자. 오케이. 일단 포핸드하고 백핸드 랠리가 중요하니까 네. 포핸드는 제가, 네. 백핸드는 우리 박종목 안 네. 형님이 네. 하실 네. 거고. 네. 자. 그러면은, 진씨는 어떻게 그립을 이렇게 잡으시는게 편해? 요저 어,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걸로? 그러면은, 이 이렇게 패널도가 편해. 그러면은, 그립을, 패널도 그립을 잡겠다? 네. 네. 그러면 네. 이렇게 하면 돼. 저기는 다 쉐이크잖아요. 아, 그. 래 패널도를 쉐이크한번 하면 되겠네. 어, 완전 그렇네. 맞죠. 네. 저기다저이 저기 잡고 있잖아요. 저거 다 이거야. 어. 우리의 실력을 야. 숨기자고. 야, 어떻게 할까? 자, 일단은. 그러면 이, 이렇게 그립잡 하면 백핸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아, 진짜. 더 어려워, 배우기가. 이세이크 잡고 하시는 게 계속 쉽게 배워요. 이렇게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아케이 이렇게 잡아줘요. 야, 이 약간 옆으로요, 네. 이렇게. 이손 안에 손 안에 다 감싸서 잡 감싸서 잡아준다는 느낌인데 네. 악수. 악수치. 꽉 치지 말고. 네. 살짝 요거만 여기 뭔데 딱 잡을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가을게요 네. 네. 네. 저는 저게 힘 조절이 너무안돼거지요 네. 이게 하면은 빡빡빡 음. 빡빡빡. 이렇게 잡는다고? 저는 뭔가 약간 어색해서 싫은 거요 어색해서. 같아. 오케이. 아, 난노 심조절을 뭐 어렸을 안 때부터 자, 제가 이렇게 음. 했다 보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자 이거 그립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 네. 자 보통 그립 잡으면다 이렇게 잡으시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잡아. 왜냐 이렇게 하고 나서 백핸드 를 한번 돌려보세요. 음. 어렵죠. 네, 안 자, 이거 모아 보세요, 한번 이렇게. 가운데로. 손을 네. 모아요, 네. 가운데로. 이게 모았죠? 근데 앞에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 주는 거예요. 자, 준비자 똑같아요. 자, 이런 느낌을 딱해 보세요. 네. 네, 자 여기서 네. 그렇죠. 자, 왼쪽으로 가는데 이게 팔꿈치 들려서 안 돼요. 그냥 팔꿈치는 이대로. 네, 딱저저 따라해 보세요. 앞에 딱 보고 그대로, 그대로. 이게 포핸드예요 예. 네. 예, 네. 그니까 허리회전을 친다고 생각하고요푹 네. 그렇죠. 예, 네. 그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 하나, 둘, 셋. 자, 그러면은 열 개씩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지시부터 한번열 개. 자, 준비하고, 시작. <웃음> 하나, 자, 대신에 <웃음> <자>. 하체, 는 <웃음> 너무 더 움직이면 안 돼. 치는 동안 에야다 동시에 나 오른쪽에서 일정하게. 자, 자. 뭐가 <웃음> <뭔가> 이상한데? <웃음> 자. 다시. 자. 자, 됐으면, 됐으면. 하나, 둘. 그러니까 일체가야 돼. 이게 막 따로 따로 놀면 안 되고 하나, 둘 이런 느낌으로. 오죠예 네. 그렇죠, 그렇죠. 자세 좀 숙이고, 그렇죠. 다리 좀 낮추고. 오, 좋다, 좋다. 나이스. 오, 좋다, 좋다. 오, 오, 치. 야, 오케이. 야, 뭐야? 네. 야, 뭐야? 이게 이게 배움인가? 야, 야 이게 저희, 배움인가? 자, 하나. 아, 씨. 어, 야, 왜? 왜? 너무 세면. 가볍게. <웃음> 네. 네, 천천히. 그러니까 예. 차은천이 그러니까 팔로 이걸 친다고 생각하냐 이거. 몸통으로 친다고 생각하 해야 몸통으로. 그렇죠. 몸통으로. 팔로 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응. 근데, 근데 몸쪽... 지금 자세는 좋으신데 너무 세요. <웃음> 너무 세요. 세요 이거. 아, 툭 가볍게. 가보세요. 아. 제가 잡아 볼게요. <웃음> 자. 힘근고 이걸로 이렇게 치는 게아니라힘 빼고 그그힘툭 보세요. 자. 그그 이런 느낌. 아. 힘빼 보세요. 자. 그그 아. <웃음> 이런 느낌. 또 이렇게 이런 느낌. 어 또. 아, 자, 그렇죠. 힘 빼고 툭. 자, 힘 빼고 지금 오버가 되죠 지금 허리 이동 안 하고 있어. 아, 야, 안 야. 되네. 야 허리를 써야지 태영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근데 지금 너무 로보트 같아. <웃음> 가볍, 이게 너무 흔드는 게 아니고. 아니 여기서 허리로 하나, 둘 이렇게. 네, 아, 오케이. 네, 아, 그렇죠. 오, 그렇죠. 차대 좀만 낮추고. 그렇지. 어, 조, 오, 좋아요. 그렇죠. 네. 오. 아 오. D. 오, D. 좋아요. D. 오, D. 오, D. 오. 오. 오.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남자가 하자. 보여줘. 형, 형. 형힘 그래. 풀고. 오케이. 눈에 힘, 힘도 힘 풀어. 너나 잘해. <웃음> 아. 야, 남자가 보여줘. 네. 그래. 그래. 자. 지금 좋은데 네. 가다 말아요. 왜냐면 나갈까 봐 공이 네. 오바 될까 봐. 이거 조금만 앞으로, 조금만 앞으로 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지금 라켓 면 자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90도요. 네.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맞추고 여기서 툭툭 네.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네. 으로고 그렇죠. 어 좋다. 어 남주야 보여줘. 보여줘. 그렇죠. 네, 좋아 그렇죠. 그렇죠. 좋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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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세각선으로요 똑바로. 톡. 이렇게 각을 잡으면 이렇게 똑바로 돌려요. 똑바로. 아 이렇게. 그렇죠. 어려우시죠? 팔꿈치 벌리지 말고 모아 어, 모아두고 아, 끝을 살짝 내려주는 기분이요. 아, 손. 그렇지. 자, 각을 이렇게 세워줘야 돼. 숙이지 네. 아, 안안안안 그래. 안안 이렇게요. 똑바로. 그렇지. 이상태서 그냥 앞으로. 앞으로 그대로 밀어 주면 돼요. 일단은 살며시 밀어 주는 기분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아, 근데 손에 손가락이 힘들어서 방금 <웃음> 이리를 <이러면서>. 요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 시겠탑야 생각만 해서 생각만. 거기 있다 생각한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살짝 무릎을 <웃음> 만져 주고 그렇지. 그런 느낌. 오케이. 네. 그대로 더. 아. 자, 눕혀져서 그렇지. 아, 아 눕혀지면 그렇죠. 안 돼요. 그렇죠. 그대로. 왜냐면 하 볼을 살며시 밀어 주는 것만 터할기 아, 때문에. 안 됩니다. 숙여지면 안 돼요. 자, 가볍게 자고. 울치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오케이 어. 힘이 좀 들어가는 데 점점 힘이 공이 맞는 게 강해질수록 볼이 길게 나갈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면 맞는 게좀 강해질수록, 강해질수록... 네. 아니야 아니야 네. 수록 늘수 g i v e 주는 거야. 아수 g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세식으로 주는 이런 식으로.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네. 편한 자세에 응, 그렇지. 이 옳지 옳지. 세지면 이렇게 수 g i v e 주는 거야. 그렇지. 빵. 마음을 어. 요걸로 되고아이렇게 손가 <웃음> 손가락을 잘 써야 돼. 아 손가락을. 손가락을 <웃음> 써야 그렇죠. 이렇게. 가려. 그렇죠. 자. 2배 고 하나 둘. 옳지. 하나 둘 셋. 어 감정 왔어. 옳지.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어, 둘 셋.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자, 감사이니다 자, 자, 자, 자, 그대로 들어온다, 그대로 들어온다. 그렇죠. 자, 오른발이 그 앞에 있으면 안 되고. 아, 앞에. 정면이 못 적은 아, 그렇지. 다리는. 아, 어? 이게, 그렇지. 고른 느낌으로. 발. 약간 앞으로야. 옳지, 옳지. 괜찮아 아, 여기 말하면 안마 하나, 둘, 셋. 자, 골프. 하나, 둘, 하나, 두 하나 두두 네. 네. 자, 네. 그렇지. 아, 나 둘, 셋. 오, 나 지민아! 지게지아 <웃음> 지민아! 아 지민아! 지민아! 지민아! 아지지민지민지민아 어서 그런 느낌으로? 오케이 오케이. 감을. 예. 볼티는 감을 잘 느껴야 돼. 요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아, 두, 아. 나 예. 네, 네, 다섯, 다섯,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하나, 두, 그렇지. 네, 오케이. 비시즈 오세 이제. 이제. 네. 랠리하는 거야 저랑. 자, 자, 아, 위에서 밑에 말고 옆에서. 네, 네. 아, 네. 너무 세죠? 너무 세. 어힘들다잘 튀죠. 렐리알레가 됐지. 조금만 조절을 해볼게요. 해볼게요. 어. 하아 그렇죠. 좋아. 하나. 좋아. 위로 들지 말고. 네. 네. 아그니까이 아. 정도만 공 보낸다고 생각하고. 어. 아, 그렇죠. 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앞에.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요. 이게. 앞으로 보내면 또 위로 가던데?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보내는 것 같아도 밑에서 위로 가요. 아. 네, 습관적으로는 조금만 다시 다주고 그렇지. 어? 그렇죠. 오, 좋아. 그런 느낌으로. 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나이스. 오, 잘한다. 그렇죠. 그렇죠. 괜찮아. 자, 자, 자. 오. 그렇지. 본인이 괜찮아. 빨리 가면 빨리 가. 괜찮아요. 자, 예. 자, 하나, 둘, 셋.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좋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 그렇죠. 어, 가왔다니 가왔어. 그렇지. 나갈 때만 조심합니다. 이유가 있는 걸야 나가는 거. 네. 하 <목소리가> <하나, 좋아>. 그렇죠, 그렇죠. <목소리가> 어, 이 정도 묶으면 금방 되겠다. <목소리가> 둘, 좋아! 셋! 그렇지! 넷! 좋았어. <목소리가> 어! 그런 느낌으로. 알았지? 아, 이렇게 이 세우지 말고 이렇게 세우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우이게지 말고 이렇게 세지 말고 이옳지 마중 나온다. 장난지이야게 세우지 말게세지 이렇게 지말이렇우지 이렇게 어 이렇게 이 이렇게 이이게게이이이 와 wow. <웃음> 자, 오늘 우리 승민 선생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 멤버분들 다리에서 셨는데 어떻게 스팀에서 경기를 해보면 될까요? 지금 딱괜찮지않아요 저희. 아니, 그냥 에이스. 보이시는 대로 매렇지 에이스 아니야. 그냥 늦게 어. 늦 자, 자 두분 같이 앉아있으니까 두 분이 한번 먼저 한번해보면 되지. 자, 에이스 대결 아니요 아, 아, 아, 아 첫번부터 에이스야? 오케이. 둘, 셋, 그렇지. 네좋 어, 좋아+ 네. 좋아+ 오 좋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트아 좋아+ 좋아+ 좋아+ 이아 좋아+ 좋아+ 좋아+ 해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요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요 연습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또 좋아+ 좋아+ 좋자 좋아+ 좋아+ 좋아+ 좋 서 이제 서로 악수하고 인사하고, 아, 서로 응, 인사하고. 네 그리고 그 서브권을 정해야 돼요. 저희 규칙은 1 1점한 세트만 할게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어, 한 그러면 1 1점한 세트니까 서브권을 먼저 정해야 되는데 원판이야, 원판. 뭐 이게 뭐 장비가 없으니까 가위바위보로. 가위바위보. 천사님도 가위라. 가위바위보. 오케이, 그럼 서버할벌리시브아너 먼저 주라고. 서버할벌 리시브 할 거야. 그거 정할 수 있어요, 번이. 뭐 서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 오케이. 그러면 서버이벌리시 하고. 하기 전에 연습을 원래 보통 우리가 2분을 주는데 1분만 연습할게요. 어, 네. 아, 네. 네. 1분? 네, 네. 원래 그게 규칙이에요. 아, 야, 근데 이게 뭐라고 떨리냐, 왜 왜? 네. 뭔가 이겨야 될것 같고 그래. 와. 아, 엔드라인에서 자 뛰어서 서버 하세요, 제발. <웃음> 자 저희 저희 모든 게임들이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자 아, 지금 태영 씨, 씨 저렇게 태영 씨 저렇게 싸워 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아, 아니, 이거 랠리니까 랠리니까 아, 그래, 오케이, 네, 오케이. 지금 연습이니까. 어. 오케이. 거의 야, 야 몸으로 받지 말고 <웃음> 어야다 몸으로 받어. <웃음> <웃음> <웃음> 체로 좀 받아봐 체로. 체류 체류. <웃음> 얘들 싸우면 <써. 웃음> 어쩌고 금방 끝난다 진짜. 자, 응? 자, 자 랠리 건쏟도요리자 이제. 본격적인 경기에 들어갈게요. 이 JK, JK. JK n d B. 플레이겨라겨라 어, 뭐예요? 어, 자, 잠깐, 잠깐, 제가 서브 스코어 체인지. 두, 아, 두, 두, 두 번씩. 네, 두 번씩. 자, 여러분들, 차분하게 하세요. 자, 차분하게 우리 부 없어. 지금, 지금 우리 훈련을 너무 빠르게 받아가지고. <웃음> 아, 이 또, 이 이상한 서바라고 긴장! 아, 이 또, 이 이상한 서바라고 긴장! 가볍게 가볍게. 야 좋아. 비비잘 하고 있어. 오 오. 오. 오. 오. 오. 네. 자 뭐야? 체인지. 아 갑자기 긴장되는데? 오이왜 이렇게? 잠깐만. 야, 야, 야 너무 빨리 잘, 자, 빨리 빨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건 실수 안 하는 아. 사람이 이겨요. 예. 네. 자, 자 정우 씨 서브 룰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좀, 아. 자 신고서. 뛰야죠 공을. 아. 공을. 그렇지. 오오형 서브 잘해. 오. 오. 근데 먹었 뭐 <웃음> 어? 어? <야>! 네. J.K. <웃음> <나하고 못 웃음> 아! 아! 아! 아! 아, 네, 나와서 발사했어니다그이 지진합니다, 생각 지금, 네, 지금 성춘권 갔다 왔거든요 아, 좋아요. 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진짜, 진짜 못하고 있다. 야, 5대4 뭐야? 형이 긴장한 것 같은데? 순식간에 5대 4. 나 지금 드라이그... 실수하면 안 돼요. 따라어실사하지 거예요, 실수하면. <웃음> 아니, 아 네. 자세이 보통 아니, 이렇게 살살살 나나요 게임이 자세를 네, 잡리가안 되는데요 랠리가 네, 자세 좀 잡고 해야 돼. 봐 봐. 뭐야 뭐야 뭐야. 자자 자, 자, 뛰어서 하세요 서브. 그냥 하는 거야? 오! 오! 오! 오! 아, 네, 자, 이거 받는 거 인정합니다. 아이언맨 내버리면어떡하냐 마. 아, 아. 오, 자, 조심해야 돼요. 이서서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잘하는데, 어, 어, 아, 어, 잘하는데 서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고막이 오, 서브. 아, 근데 서브를 잘하면 못 좋아, 차분하게. JK. <웃음> j 아 좋아, 차분하게. 차분하게. 2점만 어? 따라하면 돼. 아, 2점만. 역시 선정. 야, 상승 상승 그 서브 하면 먹힌다 저요? 구대치이 벌써? 어? 야, 야. 어? 어? 아, 야, 이거는... 야, 듀스 가고 있는 나, 너. 스 자, 바로. 그렇지. 나를 돌아봐, 쳐주세요. 듀스 가면. 아! JK, 2점. 2점만, 2점만. 2, 매치 포인트인가요? 뭔가요? 매치, 매치 포인트죠. 오. 오. 오! 흥분했죠? 자, 아, 이제 백핸드. 그대로! 오, 잘하네. 그대로! <웃음> <웃음> 이박티 주는 서브가 아니다. 이게 회전 회오리. 오 저거 <웃음> 뭐야? 자리 막 기중 먹고. 온기 조식 서브. 자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들어간다. 아, 갑자기, 갑자기. <웃음> 비배너. <비벼도 웃음> <들어간다. 웃음> 야, 뭘 뭐, 갑자기 들어가? <웃음> 와, 저 와, 와, <웃음> 그 충격. <웃음> 충격. 와. <웃음> 내가 배워야 될것 같아. 충격 서비스. 이게 뭐라고 긴장감이 이렇게 있지? <웃음> 자, 지 손발이 묶인 금메달리스트와. 그